두드리는데 악기 소리가 난다? 이게 대체 뭔가요? 웨어러블 슈트고요. 네. 드럼을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드럼을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켓 치면요. 아. 대면 대면 어색함을 부는데 합주만 한게 없겠죠? 록밴드의 기타와 아이티 악기인 보디 드럼의 즉흥 합주! 또한 연주하는 악기뿐 아니라 주변 조명까지 음악에 맞추어 빛을 내도록 만드는 이 곡은 음악과 빛을 조화시켜 음악의 신세계를 표현한 곡이란다